사랑해도 될까요 아! 이별아! 이별아! 저 사람 언제 려가줘요 진혜성과 재하의 데스매치가 펼쳐졌습니다. 이전에 KBS ETV 트롯 전국체전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던 두 사람이 재대결을 하게 된 것인데요. 체육전이 성사되자 참가자들은 가장 기대되는 대결 1위로 두 사람의 대결을 꼽기도 했습니다. 아, 사랑아, 사랑아. 진혜성은 재아가 아, 만약 그지, 저를 그지, 이기면 사방팔방 전화 돌릴 거다.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붙일 거다. 라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. 아, 또 재아는 고음과 저음의 대결일 것 같다. 형이 못하는 걸 잘해야 될것 같다. 라고 말했습니다. 하늘이야. 무대에 앞서 제안은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. 박수 칠때 내려하라고 밝혔고 진혜성은 내가 미스터 트로트에 있는 한 너는 2등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응수했습니다. 하늘이야. 이후 본격적인 무대가 공개됐습니다. 아 대하는 강승모의 사랑하를 진혜성은 심수봉의 비나리를 선곡해 열창했습니다. 무대가 끝난 후 장윤정은 곤란하다. 저쪽에서 싸우다가 여기 와서 또 싸우고 있으니 라며 난감함을 드러냈습니다. 이어 잘하는 거야 잘 알고 있는데 재아씨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고 혜성씨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다. 그런 것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택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혜성씨에게 바랐던 건 힘을 조금만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. 선곡을 보고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.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. 또 장윤정은 저는 재하씨 노래 너무 좋아한다. 스트레스 받으면 매운 건 먹고 싶듯 저 노래에 대어 죽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. 그래서 결론은 저의 바람을 조금이라도 더 충족시킨 사람에게 하트를 눌렀다는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추억이 마스터들의 투표 결과 11대4로 승자는 진의 성이었습니다. 제하에게 표를 준 마스터는 김희재 은가은 박선주 주영훈이었습니다.